가수 정동원이 방탄소년단 전국의 후배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중학생인 정동원이 서공예, 즉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한 것인데요. 8일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정동원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합격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2007년생으로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정동원은 2023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15기로 입학해 학업과 연예계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한림예술고등학교와 함께 아이돌 사관학교라 불릴 만큼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유명합니다. 방탄소년단 전국을 비롯해 수지, 엑소세훈, 레드벨벳 슬기, 걸스데이 해리, 위키미키 유정과 도연, 여자친구 신비와 엄지, 곡 설리 등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한편 정동원은 새 미니앨범 산의 발매를 앞두고 있으며 다가오는 1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 1홀에서 진행되는 콘서트 성탄총동원을 통해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